금방 종식될 줄 알고 저희는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, 힘들, 힘들었고요 뭐 나름 재정도 많이 사용해서 애써서 준비했는데 이제 막상 학생들은 안 오고 대학에 와보니까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우리는 코로나라는 현실 속에서 이제 이게 제이좀 핑계가 될수 있고 합리화가 될수 있고 물론 어려운 현실적인 장벽이지만 그래도 제 안에 여전히 하나님은 한 영혼을 찾고 계시고 여전히 복음이 선포되기를 한전히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에 묶여 있지 않고 그래도 달려가야 된다고 좀 순장들과 마음을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. 어, 처음에는 어렵지 않을까?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길 기다리는 게 맞는지 어, 한다고 해도 얼마나 신입생들이 들어올지 어,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멈춰 있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도해보고자 하는 사명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, 저희가 이제 어, 수시에 지원하러 온 예비 신입생들에게 응원하는 포스터나 어, 판넬에 저희가 응원문구를 적어서 그 아이들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균 물티슈에 설문으로 응답되는 QR코드를 붙여서 나눠주었습니다 네, 그렇게 해서 합격자 발표가 난 이후에 어, QR코드에 응답한 설문해 준 친구들에게 순장들이 직접 기프티콘을 보내면서 그렇게 관계를 쌓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관계를 맺는 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일 학번들은 다르더라고요 이미 온라인 환경에 익숙해서 그들은 오히려 이 시간들을 잘 즐겼던 것 같습니다. 알쓸건잡이요 대학생활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았고 막막하기만 했는데 순장님들이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많이 알려주셨어요. 순장님들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본인들의 시간을 쓰는데 아낌이 없으셨어요.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겨주려는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어요.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하시면서 아들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우리의 것을 다 내어주는 우리의 것을 다 쏟을 수 있는 그런 좀 열심을 내자는 라 고백으로 거룩한 낭비, 거룩한 탕진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. 더 좋았겠네. 나도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야 했는데 <웃음> 온라인 상황에서 영혼들을 만나고 또지방까에 찾아가는 데 있어서 재정과 또 방법과 순장들의 에너지가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어느 때보다 많이 들었는데 작년 2학기에 한두 달 간격으로 기숙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에브리타임에도 글이 올라오고 그것들이 학생들한테 많은 아픔이 됐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청년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애타하는 그 마음으로 에타하자라는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학생들을 에타측공대로 모집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글이나 이렇게 힘들어하는 글에 어, 위로하는 글, 캘리그라피, 음악, 뭐 문구 이런 것들 그림들을 올려서 개인적으로 댓글 달아서 응원해주고 또 쪽지 보내서 위로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좀 긍정적인 글들이 올라오고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모임에 가보니까 뭐 생각보다 괜찮더라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그런 것 없이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다. 뭐 기독교 사람들이 좀 착하더라. 이런 어떤 긍정적인 글도 있었고요. 한명원형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멤버십을 늘린다거나 이제 기독교로 개종시킨다고 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저는 전도의 의미와 본질은 친구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예수님께서도 영혼들을 위해서 친구가 되어주셨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도의 가장 큰 본질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아이들과 먼저 이런 상황 속에서 만나게 되었던 이러한 관계 자체가 저에게 너무 소중하고 어, 그 아이들을 바라만 봐도 너무 귀여워가지고 어, 이 시간은 어쩌면 저에게 좀 순장의 꿈을 계속해서 꾸게 하는 그런 시간이어서 저는 너무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